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는 오늘 오븐트 프레임, 프레임이라는 어, 어,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이 있는 G.I.E.E.E를 위한 어, 그런 캐리컬에서 나온 제품을을 주제로 한번 행존하는 워크숍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제 이름은 김광현이고요 김관,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 어, 오늘,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일단, 의존성을 먼저 설치를 하는 과정을 가질 거고요. 어, 그리고, 음, 오우븐투 코어와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 실,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우븐트도 앱을 패키, 패, 패키징 해보고 배포하는 거를 해볼 거고, 어, 마지막으로 오븐투코어를 설치한 시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패키징과 스냅, 스냅 앱을 올리는 과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 네. 어... 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일단 스냅 디와 어, 오븐투코넛 왕 계정이랑 아, QMP를 설치를 해야되는데 음...이게 딱 <웃음> 필요하지 않을 테니것 같으니까 의존성을 설치하는거는 여기서 바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래가지고 음... 오븐트 코어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할건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리려면 오븐트 프레임이라고 하는거는 어, 미, 미르, 미르 라이브러리로, 라이브러리로 구현된 뭐, 메인 앤드 컴포지터를 얘기를 합니다. 음, 미르, 미르 라이브러리로 구현된 메인 앤드 컴포지터를, 어, 스냅 패키지로 제공을 해가지고, 어, 문투 코어 같은 민스 시스템 옆에 이걸를 올리게 되는데, 어, 뭐, 여기다, 여기서 보일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어, 그런, 그런 민자, 민자와 디스플레이를 제공을 해가지고, GUI 앱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거 어, 이 제품을 통해, 통해가지고 어, GUI 앱을 어, 쉽게 개발을 할수 할 있게 만들고 어, 마우스 키보드 터치, 터치 스크린 등 다양한 IO를 지원할 수 있게 네, 할수할수 할수 있고 어, 더욱 나아가지고 메일앤드의 어, 기능인 음, 프로토콜 확장한 기능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아이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랜드 어모트 아, 프레임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리스크린 민사 파스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음, 어,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일단 데몬 컴피그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고 어그 공식 문제에 설명이 되는데요. 음, 어, 데모는, 음, 일단, 화면에 점유를 하게 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 어, 어, 보이다시피, 보이, 시다시피 어, 어, 문트 프레임을, 어, 그냥 데스크탑상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본 옵션은 벌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크린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게 되는데, 어, 데모의 실에, 데몬의 춤으로만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통째로 우분투 프레임이 화면에 점유하게 한, 한,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음 컨피그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런, 이거는 런이 레이아웃 컷이나 어, 바탕화면 등 여러가지 꾸미기 옵션을 제공한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 음, 장치의 설, 정을수정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이, 미지 시스템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 장, 비들이나 어, 비디오 카드, 뭐, 오디오 카드, 이런, 이런 것들을, 어, 설정을 할 수가 있겠, 있겠습니다. 이런 디스플레이 이 옵션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스냅, 스냅셋, 스냅 앱셋으로 어, 이런 이런 오븐투 프레임에 관련된 옵션을 어,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겁니다. 네. 예. 그래서 오븐투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텐데 어, 일단, 이런 민자 스트레이가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분투 코어를 좀 설명을 하, 하려고 합니다. 우븐투 코어가, 어, 어, 우븐투 코어는 음, 우븐투긴 한데, 어, 보안과 유지의 특화, 유지보수의 특화가 되어 있는 인비디드 배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븐투 코어는 어, 다른 여타 무븐트 배포판과 비교를 해가지고, 어, 매우 경량화된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 어, 이런 식으로, 음, 최소한의 패키지만, 어, 이 우븐트 코어 이미지에 포함을 시키는, 시키게 되고, 어, 그리고, 음, 스, 어, 패키지를 모두 스내, 스냅으로 발, 관리를 해가지고, 어, 더욱 확된 보안성과, 보안성과 어, 그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용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음... 어, 너무, 너무 많은 기능들에 포함을 하면은 하면 좋지 않다는 거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어, 많은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결함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얘기할 수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능만 하게 되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Ubuntu Core 같은 흔, 어, 그 배포판의 선택이 어, 좋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 n 패키지 a c k 들을 통해가지고 어, 패키지 들은은 앱을, 앱을 실행할 때 모두 경기되는 그런 공간에서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보안, 보안성과 어, 위존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용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문투 코어는 이러한 어 밑에 깔려있는 시스템 핸들의 유지보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네, 그래서, 스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뉴스 시스템을 위한 차세대 패키지, 어, 관리 시스템인데, 어, 여타, APT랑 다르게 정민의 어, 액션 환경을 제공을 해서, 보안 환상과 리소스 해결을 이하게 만든 놈입니다. 그래서, 이, 이 격리된 거를, c c o m p l 트 m e n t 라고 하는데, 어, 세 가지 모드를 제공 하게 됩니다. 어, strict랑, c r 그리고 대품 모드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 s t r t 가 기본 모드인데, 어, 이거는, 격리된 학년에서 어, 외부 자원의 일, 일절 적, 어, 절 받지 못한 사, 상황이고, 어, 외부 자원을 그 사용을 하려면은 인터페이스라는 형, 형태를 통해서만 어, 자원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래식은 APT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모든 자원에 대한 어, 권한이 있는 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또 음, 특이한 모드로 뭐, 대부 모드라고 하는,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이 모드는 스트리트 카, 스트리트 카 같이, 요 동작을 하게 되, 되지만, 어, 클래식 같이 모든 자원에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특이한 모드입니다. 네, 그래서 스냅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저, 전에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스트리트 패키지가 외부 자원을 공급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음, 각각의 스냅 패키지들은 슬롯이나 플러그라는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슬롯은, 음, 자원에 제공을 하는 다, 단위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가 설치해 볼 무릉클 프레임이라는 그런 패키지는, 어, 그 스크린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메인 앱 소켓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웨이랜드를 어, 제공하는 슬롯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그는 반대로, 어, 우리가 해볼 거를 빗대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행, 실행한 GUI 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GUI 앱이 플러그가 돼가지고, 이런, 웨이랜드 어, 소켓에 사용한다. 즉, 슬롯의 소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는 이어왔습니다 어, 밑에 단에 하드웨어 허브 부분이 있잖아요. 맨 밑에 관리 부분. 이런 부분은, 어, 리눅스 커널 부분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런 커널 커널 부분에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그런 관일를 커스텀, 어, 커스텀 리눅스를 만들 때는 이런 문제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거는, 어, 리그스 대포판을 이용하면 쉽게 할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이베디드 끄는 그 안전성도 저하잖아요. 그래서지고 이런 부분은 우븐트 코어를 통해가지고, 을 두고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커널 추상화는 우븐트 코어가 고이 위에, 위에 단에서도 g 원 i 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디스플레이 프로토콜 같은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u b u n 프레임으로 어, 쉽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더 인베디드를 개발할 때앱까들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런 게 Ubuntu 어, 프레임의 목적이라고 보실, 보실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음, 네. 일단, 여러분들, 리눅스 데스크탑에서, 어, 온드 음, 그 프레임을 설치를 하고, 어, 메인 드 소켓에다가, 어, GUI 랩을 붙여가지고, 어, 한번, 거기다가 띄워보는 시연을 해볼 겁니다. 일단, 우븐트 프레임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그런 가이, 가이드를, 가이드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네, r u n b o 레 n t f r a m e i n y o u r d e s k 고 우리가 다 시험해 본 겁니다. 일단 두 가지 실행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 현재 유저로 b o u n t f r 을 실행하는 방법과 r 트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 현재 유저로 실행하는 방법 그래서 일단은 우공쪽 음. 어, 프레임을 설치를 해볼겁니다 시연을 우리가 아까와 지금 설치하기 했는데 설치하는 시간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웜트 프레임을 실행할 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 메일 랜드 스페이 이렇게 하면은 모건트 프레임을 실행할 수 있는데 앞에 좀 이상하게 붙었죠. 웨일엔드 디스플레이는 웨일앤드 식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은 어 LC 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어, 환경 변수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일앤드 부식구가 아웨일엔드 디스플레이라는 그런 변수가 웨이9 90도라고 하고, 세트가 되어 있는 그런, 그런 쉘에서 이 웨이브가 어, 우븐트 프레임, 그, 우븐트 프레임을 어,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다는 의미,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스크린이 뜨게 되는데, 이게, 어, 우븐트 프레임에서 제공 하는 어, 스크린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켓을 어디서 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어, x d g runtime dir 하고, wayland 하고 치게 되면은, 네, 이러한 소켓들이 보이게 됩니다. 해가지고, wayland-0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던 웨일랜드 소켓이고 이렇게 어, 웨이랜드, 웨이랜드 99라는 소, 소켓을 이 원트 프레임이 사, 어, 실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만들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음 이번에 패키징 패키징 해볼그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붙여 볼 건데요. s t 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뜨죠? 이렇게, 일렉트로 홍보 엔이 있는데, 이거를, 어, 그, 스크린 시뮬레이터에다가 붙여놓을 겁니다. 이거를, 예, 네, 여기 메인 소켓에다가 연결한 방법은, 이렇게, 웨일랜드 디스플레이가 웨일랜드 99라고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은, 어, 이 GUI 앱이, 어, 웨일랜드 99라는 소켓에, 어, 소켓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떴죠. 좀... 잠게만요 <웃음> 일단 음, 일단 이거를 뭐 다른 거에가 붙여놓은 걸 <웃음>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모니터입니다. 시스템 모니터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시스템 모니터가 여기 스페인시뮬레이터에서 아, 붙게 되는 겁니다. 어. 죄송합니다. 네, 그냥 실수로 꺼버렸네요. 음. 해가지고, 음, 일단, 어, 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 웨이랜드 소켓이라는, 웨이랜드 소켓을, 어, 몬트 프레임이 제공을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이메일랜드 소켓을, 어, xtg 런타임 기나일 슬래시 웨일밴드디스플이라는 그, 메일 디스플리라는, 그 어, 환경 변수로 세트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 되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음, 그 스냅 패키지에서, 어, 그, 레시피에서 그, 만들 때 이런 게있으려면는 이거를, 이이 이 변수를 유념을가지고그그 어, 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웨이밴드... 어, 그... <웃음> 유리트럴 앱을 패키징을 해볼건데요 일단 그래픽컬, 그, 그래픽컬 이그샘플스.ioT라는, 아, 스냅, 스냅이라는 그, 어, 그 수스코어 모드를 그, 그, 캐논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가지고 여러가지 그, 기본적인 GUI 들을 그, 룬트 프레임에 맞게 그, 패키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음. 네 해가지고 일단 키 프렌치 에게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일닛트럼을 위한 예제도 있고요 플러터, 어, 그, gtk3, 그리고, 어, 큐티, 그리고 sds2. 이런, 여러가지 툴킷을 위한 예제를 실행을, 실행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아웃, 유닛 퀵, 스타트, 해가지고 이를를 예. 저는 일렉트럴을 예. 어, 위한 예제로 지금 들어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냅크래프트만 하면 은 어, 예제를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어, 스냅 패키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음, 저희는 좀이 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음, 한번 SP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보시면은 복잡하게 뭐라 뭐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파츠라는 부분입니다. 어, 스냅패키지에서 파츠는 어, 이 스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프로그램 앱이나 뭐, 그 라이브러리 그리고 여러가지 에셋들 음, 에셋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이미지 파일, 이런 모든 구성 공유소가 파츠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츠 중에 저희가 패키징하려는 음, 앱은 여기 e l e c t 월 o n Hello World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소스를 여기서 받아가 가지고 어, 오버라이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예제, 예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음, 그거, 그거 대신에 그 이름, 아니만요 음,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네, 월, 원래의 일렉트로닉 앱을, 네, 를 로드. 대신에, 이를 써, 그, 유아를 먹여가지고, 렌더링 하는 예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단 이걸 실행을 해보고, 예, 음 네, 잠시만요. 일단 이걸 해보고, 요, 여기 부분을 없애가지고, 없애고, 저희가 그 빌드하려는 그 소스 코드의 URL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어, 대신 이는 대신에 모는 그거를 해볼 겁니다. 패키지 앱이 끝났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IoT example, 그래픽, 빅, 카드, 스냅, 어쩌고 저쩌고 어떤 스냅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만드는, 만든 어, 스냅패크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스턴 할때는 이런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겁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실패하는데 그왜냐하스캔시뮬레이터그그그부분 음, 그, 프레임 이미지 필요하 되니까 어또시행레해커는겠습니다 그, 설치가 됐죠. 그리고, 네. 스냅 리스트를 보시면은, 네, <웃음> 네, 여러분이, 어, 저희가, 가 설치한 이 앱이 있고요 이걸 돌리게 되면 어, 스냅, r n IoT, example, g r a p i c 스냅 네, 하시면은, 뭔가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말, 말씀드렸던 스니컴파인먼트 때문에 어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이 이, 이거를 위해 서지고 음, 어, 여러분들은 그스냅 커넥트라는 스냅아스 어, 스냅 커넥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인터페이스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 거쳐야 합니다. 어, 다행히도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 예제에서, 어, 이 예제, 예제에서 그, 하는, 방, 하는 스크립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웃음> 저희가 설치했던 그런 스냅패키지랑 모투 어, 프레이트 레이트의그 그 인터, 인터페이스를 연결한 상태가 파악됐다고 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했었는데 잘 왜, 왜 안뜯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어..이..이게 이게 여기 가상 스크린 시뮬레이터에다가는 부족은 잘안되는 관계로 바로 q e m u 에다가 q a l 에다가 우분코어를 어, 실행해가지고 어, 저희가 빌드를 했던 스패키지를 올려보는 걸런 과정을 소개니다 이렇게 대처는그 꼴에 나오는 것도요 압축을 해제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커맨드로 네. 실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So, you're a p i e t 이 So, y 이 u r e a p i 으 t y 러 o u r e a piety. You're 앞에 계신 분은 어디까지 진행, 진행됐을까요? 그, 가상화뛰 띄우는 것까지 됐나요? 어, 아, 네, 그, 아,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꼭 가서 어 가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멘터를 치라고 하니까 같이 네, 지시고요 하고 네, 자동으로 스킨해주는 그, 네트워크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우분투원 계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연동된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 넣,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네이버 계정으로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 다 방에 면접 넣고 이거 지금 네 그러면은 이이이 네. 이, 이 장치가 네어이 장치가 런치패드에 있는 그 공유 키를 다운 다운 받아가지고 그 ssh 접속을 접수, 할수 있는 상태가 된겁니다. 지금 그래서 던을 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어, ssh로 어, 로그인하라고 을 뜨죠? 예.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가 로그인하라 됩니다. 이렇게 되있는데 저희가 그... 그, 가상의 토크 인터페이스를 만, 만든 여 가지고, 여기가, 어, 그, 바, 로 어, 2 2 포트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만, 22포트, 포트가 열려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일단은, 컬모스터라고 뭔가, 안 되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어그 그 뭐랄까 그, SSH가 그그 뭔가 그어그위 위도가 될수 있고 있어 있어서 이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거를 어,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해주면은 어그 이걸 수 없어갈 수 있습니다. 아, 잠 그리고 위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호 알려주네요 위드포스트를 깨끗하게 해주고 를 여기다 등록하고 할 거네 뭐 묻는 거에선 예스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접속이 되게 됐니다 지금 여기 제가 띄어놓은 가상 머신에 이렇게 접속을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를 여기 안에다가 옮겨 놓겠 습니다. 이 패키지를 어, 여기 홈폴 여기 그 여기 가상 머신 안에 홈폴더로 그, 그 복사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SSCP로 네, 네, 복사를 했고 그러면은 토스틴님께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잘 들어온 게 보이시죠? 하시고 일단 스냅으로 먼저 이분트 프레임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게 까만 화면렇게이있으이 어떤식으로 바뀌는이 네. 한번 보시죠 네,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 이서 식으로 실제 화면에서도. 전체 어, 화면이 이런식으로 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GUI 셀을 제공하게 해, 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스패키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식으로 표기되는 것이 있 네, 이런 식으로 네유에의 어, 앱이 모든 스크린을 점유 점유해서 이런 식으로 데되는 되는 것입니다. 음, 네. 그러면은 어 레시피를 수정을 해가지고 어 제가 좀 이거를 조금 수정한 그런 버전으로 어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코드이 a k a 고 e 아까는 e 뭐 r 있던 부분고이 그 URL, 대신먹여 주는, 거, 였으니이이걸 빼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가 조금 n e n Java. Java. Java. j 어 스냅패키지로 어어 주드라 하게 될 겁니다. 스펙 트에가 되고, 관여서... 그대로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설치한 기존에 아, 그, 설치가 되 있으니까, 이거는 지워, 지워야겠죠? 고그러면 네. 아,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SSH uh. 그라이 로필터스냅패키지가 네, 필요가 됐는데요. 이 SCP로 다시의 회 자 uh, uh. 잠시만요. 그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으시면데 네. 액셀레 예, 혹시 앞기계신분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맞아요. 그래도 그거를 뭐, 휴일 일단은 여기 일찍 하죠 패드 되는데 지, 지금 뭔가 네모네모 네모, 네모가 하나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제가 패키징한 한 부분에는 그 한글 폰트가 깔려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새 패키징을 할때 한글 폰트를 어 제대로 넣고 하셔야 하셔야겠습니다. 어, 그거는 조금 뭐랄까 어, 준비한 시간이 없어가지 한글 폰트 넣는 거고 이런 거는 가기가어려요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된, 스냅 패키지를 이제, 어,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넣 넣는 뭐, 걸로, 뭐, 뭐, 뭐, 저, 아, 어, 제, 아, 어, 제 워크숍은 이제, 그걸로 마, 치고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u b u n t 아그 라세이 파일의 그 여기 프로트에 넣고 있고요. 지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라즈베거이이이미서에서거예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든요 제가 그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서에서 보통은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 好 oh, 就是说 I'll see 아, 네. something kind o p because that's g o to be r e a l l d hot, r l e a s e and it's going to a o l l o w up. If you have to reach t h a s team, i t l let you know t h e n you think you want to reach that team, that's it. So, you can go up and down and d o e n and d o u n and down. And a g your time now. Thank y o so 국민의보 <목적>